반갑습니다. 초롱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이네요. 21일자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아주 재미있는 법안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가구당 한 주택만 보유하는 걸 이거를 어, 법에다가 명문화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법 조문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어, 1가구 1주택 정책을 목표로 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아주 고강도 규제 정책이 되는 그런 셈이고요. 어, 그걸 법적으로, 어, 1주택 외에 더 이상 소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마련된 그런 셈이죠. 이분이 진성준 의원이라고 하네요. 12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좀 놀랍고요 그리고 이 12명 중에 열프는 이미 다 주택자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1가구 1주택 보유를 하고 그리고 거주를 하고 한 가구당 무조건 한개 주택만 가져야 하고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어, 그리고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을 이제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 대표 발의자는 진 의원을 비롯해 어, 강병원, 어, 대표 발의자가 진 의원이고요. 진성준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강병원 의원, 박홍근 의원, 소병훈 의원, 우원식 의원, 윤준병 의원, 이동주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해식 의원, 장경태 의원, 전해숙 의원,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하게 된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20년 동안, 여기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수는 두 배가 늘었는데, 주택수는 두 배가 늘었대요. 어, 두 배가 늘었대요. 20년 동안에. 근데 자가 점유율은 어, 꼴랑 4.5%가 늘었고, 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된 비율이 4.5% 늘었고, 20년 동안. 어, 그리고 그 중에, 음. 그 중에서도 일, 어, 집 없던 사람이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그런 확률, 확률은 확률 13. 몇 프로라고 했어요 어제 다른 데이터에 보니까 어, 13. 몇 프로고 다주택자가 집을 또 하나 더 늘인 그 비율은 한 34.34% 34 넘게 늘었다라고 어,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집은 두 배로 늘고 무주택에서 유주택된 비율은 전체는 4.5%가 늘고, 어, 집 없다가 집한채 가진 사람은 13%대. 그리고 1주택인 사람이 더 집을 많이 가진 거는 34%대. 어, 이렇게 늘었다는 데이터 통계하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은 법적으로 한 가구당, 한 가구라면 동일 세대원을 다 말하는 거겠죠? 한 가구당 1세대만, 아이 1주택만 보유하라. 이걸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거죠 너무 멋진 법입니까? 너무 기가 찬 법입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죠?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이렇게 아무 때나 법 발의하는 국회의원 입법 금지 이거 자체도 법으로 좀 만들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집을 한 채씩 그냥 아주 싸게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걸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주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근데 과연 우리가 무주택자한테 정부에서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집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만 해도 아직 아들들은 집이 없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결혼하면 집이 가장 큰 걱정인데 큰 아들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축도 하고 전략도 하고 돈을 모아야 나중에 결혼하면 집도 사고 안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첫 마디가 그랬어요 엄마는 요즘 젊은 세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은 화장실 한 칸도 자기 힘으로 살수 없다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지역에 집을 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직장이 있는 곳이 만약에 서울이거나 그 수도권이라고 하면 엄마 어느 천년에그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겠냐고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 원인을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 어 계속 어, 무슨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더 투자를 하고 집을 사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뭐 사는 그런 것만이 이유인 것 같으면 이 법이 너무너무 잘된 법이에요. 맞죠? 우리 집도 무주택이 있고 뭐, 어,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렇게 법을 막는다 해도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지금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민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뭐 웬만한 집은 다 9억이 넘고요. 9억 이상은 다 고가주택으로 아직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올리지도 않네요. 9억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인데 그 9억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올해 내년 후 내년 이렇게 놓고 보면 종부세 내야 될 그런 금액의 폭이 그냥 조금 조금 넣는게 아니고 두배로 네배로 이렇게 넣는다라고 들었어요. 안 팔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뭐 다주택자가 집을 이제 팔려고 했더니 팔수 있는 세금이 거의 뭐 정부에서는 이거 뭐 거의 공동투자의 선을 넘어서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원래 취지는 집 하나만 남기고 제발 좀 팔아라 그 팔면 그 집을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하나씩 살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안 팔고, 세금이 많으니까 안 팔고, 계속 집을 또 이제 사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계속 사는 걸 하다 보니까, 취득세 장벽을 또 만들었죠. 어, 한 1주택은 그냥 막 용서해 줄게. 없던 사람 하나 사는 거니까. 근데 두 채, 세채 사는 거는, 제발 그거 좀 사지 마. 그러면서 취득세를 어, 조정지역, 뭐두 개가 열지고 이런 데는 2주택부터는 8%대. 그삼 3주택 이상은 12%대. 전체 매매 호가의 8%, 12%면 집값이 만약에 한 20억 되는 걸 산다. 그러면 그게 3주택제다. 그러면 취득세만 해도 2억 5천이 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지 마라 이랬더니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주택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뭐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팔고 그냥. 뭐,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 정부에서 급기야 법으로 1가구에 1주택만 소유해라는 걸 법으로, 법으로 정말 명문화를 해서 그 취지에는 아까처럼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게 무주택자들은 어, 무주택자한테만 가점이 있고 뭐 1주택 이상은 처분조건 해야 집을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게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 어 근데 뭐 법에 하나 더였는다고 별 달라지는게 있냐 어 법에 그냥 여차 이런 주의고 지금 여당에서 발의한 그 취지는 어 다주택자 내지는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회주의지 내돈 벌어가 내집 사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막 몽창몽창 받아가고 있으면서 왜 집을 개수를 못 사게 하노. 어 서울에 집 하나 가진 사람 지방에 집 두채 세채 가진 사람. 돈다 합해보면 지방에 두채세채 가진 사람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싼데 두채 가졌다고 이뭐 국가의 뭐 대역죄인이 되느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굉장히 모순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 그리고 다주택자의 세금을 뭐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중과 적용을 하잖아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럼 그렇게 걷어가는 그 세금으로 무주택자한테 집을 정말 한 채씩 그냥 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가 한 45%대 아닙니까? 유주택자가 한 55%선이라고 보면 45%의 국민들한테 그냥 한 채씩 한번 주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에 사람들 크게 관심 안 가집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나라에서 집한 채씩 준다. 이런 게 법안으로 딱그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뭐할라 젊은 사람들이 어뭐 직장 다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15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집한 채가 사진다 하던데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목을 매고 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한 채씩 그냥 준다 하면 그러니까 13평짜리 임대주택 살기 좋게 잘 꾸며져 있네요. 이렇게 말고 자녀 둘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수 있는 도심 속에 역세권에 좋은 그런 한 30평대 아파트를 하나씩 무주택자한테 나이 딱 잘라서 있죠. 그냥 하나씩 주면 아무도 부동산 정책 신경 안쓸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뭐두 채, 세채 가지든 뭐열 채를 가지든 자기들끼리 찢이고 뽑거라 하세요 그냥. 그팔 때는 세금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 세금 걷어서 또 무주택자한테 집한 채씩 그냥 지어서 그냥 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웃음> 아 국회에서 이렇게 1 가구에 1 주택을 명문화해서 발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정말, 뭐, 나라가 주택 몰수의 정책으로 이제 가는지, 세금을 막 과하게 매겨도 매겨도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안 팔고, 거래량이 돌지를 않고, 그게 무주택자한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 주택 몰수 제도의 초기 단계를 가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조금 신중하게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규제를 한다고 이 나라 정책이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 같았으면 24번째 정책까지도 안 나왔어야 했겠죠. 한두 번 냈을 때 벌써 안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법이 지켜볼수록 점입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보태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부동산에 정말 신경 끄고 살수 있는 그런 정책의 나라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